come back home baby come back home 아 <shrug> 와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한지 세 달이 됐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세달 동안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 피곤해 죽겠다 정말 이 말을 정말 입에 그냥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일을 안 하다가 또 본격적으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들어 눕고 오늘은 그래도 나름 월급날이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김치찌개라도 좀해 먹고 하는 거지 아. 원래는 진 오자마자 그냥 다 던져놓고 그냥 바로 부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피곤하다, 피곤하다 하니까, 진짜 제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분테 계속, 아, 피곤해, 아, 피곤해 하니까 힘이 점점 쭉쭉 빠지고, 막 그냥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죠. 아유, 나는 이제 피곤하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음. 그러면서 피곤하다는 말을 끊어, 끊었어요. 예, 네, 좀, 표현이 웃기긴 한데, 피곤하다라는 말을 끊었습니다. 대신에, 좀 피곤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서. 물론, 안 들리게. 나는 강철체력이다. 진짜. 진짜 딱 이랬어요. 나는 강철체력이다. 저 여자친구랑 같이 막 저녁에 만날 때도,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 괜찮아. 나 강철체력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말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또 이렇게 또세상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곰곰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나저나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편하고 좋네요. 진짜 저좀 가끔씩 좀 종종 이렇게 누워서 좀 얘기를 해도 뭐 그냥 음 이렇게 뭐 벽에 기대있다 생각을 하시고 네 벽에 이렇게 기대서 얘기를 한다. 네,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맨날 맨날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러니까 뭐 운동도 하기 싫고 뭐 취미생활 이런 게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 와서 핸드폰이나 좀 보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또 다시 출근하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이제는 좀, 어좀 저녁시간에 의미있게 쓰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그렇잖아요 헬스장을 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제 독서랑 제가 기타를 맨날 치다 안 치다 치다 안 치다 하니까 실력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좀 다시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홈트나 좀 할까요? 아유씨하 <웃음> 아이고, 아이고, 씻이야겠다아이아이 <웃음> <웃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월급날이거든요 월급날은 바쁩니다 돈이 들어온 동시에 네뭐다 나갈 돈이기 때문에 좀 이체 타임을 좀가지보겠습니다 이체 타임스 Let the body sit the flow Let the body sit the flow Let the body sit the flow Let the body sit the flow 보자 그래서 관리비스 요즘 하루 종일 집을 비우고 아침 저녁에만 집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는 좀덜 나오긴 하네요 요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은데 어 빨리 뭐 이제 건물주가 되어야겠다 이런 네. <웃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또 재테크. 저는 네, 또이 월급의 어, 절반을 재테크에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웃음> 가라. 근데 이렇게 절반씩 저축해도 다 먹고 사지입니다. 이제 또 겟돈 겟돈 이체해야 되죠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이 모임이 또 있기 때문에 겟돈 타임스 어 내가 2만원을 어디다 썼지 아마 겟돈 <목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 되게 짧게 때웠잖아요 근데 진짜 진짜 그럴 시간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 사연이 있습니다 왜왜 왜 영상을 제대로 찍어서 올릴 시간이 없었는지 사연 이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또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저도 영상 만들고 싶어요 솔직히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쓸데없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디테일한 것들까지 막 만지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진짜 색보정 아무, 아, 솔직히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저는 진짜 엄청 막 신경 많이 쓴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뭐제 영상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제가 작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올 1월달에 출장 갔을 때 고장이 나가지고 미루다가 4월달쯤 AS를 맡겼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건이 제대로 그 부품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8월달인가 다시 맡겼어요 다시 그걸 주문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오케이 했는데 뭐 감감 무소식인 거예요 오늘 전화를 해봤더니 주문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아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그런 거 승질 잘안 내거든요 어차피 뭐 주문 안 들어간 걸 승질 낸다 해가지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웃음> 아예 그럼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이번에 확실히 주문을 넣었고 그게 만약에 오면은 좀더 영상 찍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지금 이영이 이, 이 카메라가 굉장히 커요 화질은 너무 좋고 예쁜데 커가지고 생각보다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 아무튼 저도 영상을 제대로 찍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솔직히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일상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재밌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참 아... 언제쯤 밖에 나가서 신나게 그냥 싸돌아댕길수 있을지 곧또 괜찮으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 항상 건강합시다 그때까지 네. 오씨 오 예스 안돼 오씨 도망가도망가 미안 친가야가 소리 안나나가안가도가망가도망가웅가가 주먹! 주먹! 이렇게 주먹! 때려 때려 때려 아이씨. 도망가! 우와! 우와! 어 뭐야? 렉 걸렸다! 아렉 걸렸다! 아이씨! 아... 아 이건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저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막 너무 피곤해 피곤해 하지 말고 나는 강철 체력이다 하고 저는 오늘 또 바로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홉 제가 8시 40분에 나와가지고 식당이 또 요새 9시에 닫잖아요순대국 네, 특을 먹었는데 아주 허겁지겁 하지만 아주 든든하게 먹고 갑니다 진짜 이제 9시 되니까 길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에휴. 이게 무슨 조합이냐고요? 난 몰라요! 그딴 거 나는 잘 몰라요! 이거 제가 저번에 책 이벤트 했을 때 당첨되신 세 분께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아, 솔직히 핑계긴 한데 한번 이렇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정신을 에이, 신경을 못 썼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 부디 이 책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에이,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실 저는 이런 책 같은 건 협찬을 받는 게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책도 소개해드리고 저 역시 뭔가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고 여러분께 되게 긍정적인 것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좋더라고요 뭐, 앞으로도 책 광고 많이 받아서 네 좋은 내용도 전달 드리고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둘립네요 저의 새로운 자우명 좌우명이라기보다는 하 요즘 좀 주로 많이 갖고 있는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 킴의 어룩 중에 하나죠 무슨 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항상 많이 얘기했던 Don't think, just do랑 뭐 비슷한 뭐 맥락인데, 음, 제가, 제가 요새 그러지 못했고, 참이 짤, 예, 저 한마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저,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끔씩 생각이 많고 막 너무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아,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네? 프로는 그냥 한대잖아요 원래 프로는 그냥 한다 하더라고 그냥 한다? 어. 아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또 승질을 내버렸네요. 저한테 성질을 낸 겁니다. 네. 유튜브도 참 가끔씩은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참 계획대로 하지 못할 때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뭐, 뭔 생각을 하냐. 그냥,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해. 이게 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웃음> 아이고 어쨌든 여러분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항상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건강합시다. 우리 2021년이 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고 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만나요. Say goodbye.